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빠와 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폭풍용 아우렐리온 소리입니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폭풍형 스킨은 사실 아우솔의 개발 비하를볼수 있는 스킨으로 2013년쯤 살짝 공개된 이 아우신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우솔의 조상이라 할수 있죠 이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도대체 이놈은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네요 얘기가 좀딴 길로 샜군요 다시 오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은 제작 순서가 좀 특이한데요 원래대로라면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는 배경 작업이 1단계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 작업이 마지막으로 2단계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작업은 배경의 중심이 될 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3D펜으로 산 모양의 뼈대를 만들어 배경판 가운데에 세워줍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거대한 산을 휘감는 아우솔이기 때문에 산을 휘감는 아우솔의 뼈대도 같이 구정시켜줍니다 일러스트 보면 산도 엄청 높아 보이고 구름에도 번개가 치고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 산 주변으로 LED를 둘러 번개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높은 산을 그대로 만들려고 진짜 높게 만들었다간 재료비로 등골이 휘게 분명하니 이런 트릭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나 입안에도 위험 넘치게 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도 LED를 붙입니다 하는 김에 뼈대 전체에 클레이를 덮어서 아우솔의 대략적인 몸매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여담으로 저는 아우솔의 체형 비율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인게임에서는 머리가 크고 꼬리는 짧아서 용보다는 도룡용 같은 인상이 좀더 들었거든요. 그래도 정해진 비율을 억지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법이죠. 꼬리가 좀더긴걸 좋아하는 제 입맛에 맞추면서 원래 비율에 맞추도록 합니다. 이제 몸이 마를 때까지 바닥에 깔리는 구름을 만들어봅시다. 3D펜으로 LED가 있는 부분 위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 스위치나 남은 회로들을 숨길 수 있도록 배경 뒤쪽에 프레임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든 프레임들을 3D펜으로 누에고치 만들듯이 잘 감아주면서 그물처럼 촘촘하게 잘 채워주고 은은한 파란빛을 내기 위해 프레임을 도색해줍니다. 이렇게 LED가 아니라 프레임을 도색하는 이유는 프레임 틈새로 원래 색이었던 하얀 빛이 나오면서 완전한 파란빛보다는 하늘색에 가까운 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번개도 만들어 붙이고 파랗게 도색해주면 프레임 제작은 끝입니다. 지금 봤을 때 불빛이 센것 같죠? 구름이 올라가면 불빛이 많이 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 구름을 만들기 위해 탈지면을 잘 찢어서 솜사탕같이 뭉쳐 프레임 위에 붙입니다. 구름은 너무 두껍게 만들어 붙이면 아래에서 나오는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긴 과정 거쳐가면서 프레임 작업했는데 불빛이 많이 묻히는 건 아깝잖아요? 좀더 구름의 느낌을 잘 나타내기 위해 구름도 도색해봅시다 번개가 치는데 이렇게 깨끗한 구름은 이 세상에 없겠죠 구름이 회색빛이 돌도록 잘 도색하면 폭풍을 치는 날에나 볼 법한 구름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번개를 머금은 구름 같지 않나요? 다음 구름 이로특솟은 산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까 만든 산 모양 프레임에 클레이를 붙여 면을 만들고 바위 같은 색으로 산을 조금씩 덮어 나갑니다 그리고 바위 조각들을 덧붙여가면서 바위산 같은 형태로 잘 다듬어줍니다 바위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박한 흠집도 내주면 진짜 바위 같은 느낌이 나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위험 넘치는 배경이 준비되었으니 캐릭터 모델링을 하셔야겠죠? 먼저 윤 같은 형태의 머리를 먼저 만들고 이빨이 들어갈 잇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부가 노출된 팔 일부분과 몸과 다리 부분은 클레이로 한번 덮어 하늘빛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가슴에 있는 갈기들을 해줄 차례입니다 갈기를 만들 땐 털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슴 앞쪽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는 것이 걱정이시다면 이번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 작품처럼 전신을 덮는다던가 하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앞쪽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제 갈기 위쪽, 목으로 이어진 부분에 판금 갑옷을 만들어 붙입니다 더 위쪽 부분은 따로 수염이 들어갈 예정이니 목을 다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 전체에 갑옷을 붙이기 전에 팔꿈치나 다리 그리고 꼬리 쪽에 갈기를 붙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털한뭉치씩 붙이면서 흩날리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외에 수염을 덧붙이면 갑옷 도색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미리 금색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은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후반에 하는 작업인데 손가락 위에도 갑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작업해놓고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먹을대로 많이 먹은 나우솔의 수염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수염을 붙일 때 아까 만든 황금갑옷을 위로 덮어주면서 아래턱 전체를 덮어주고 아까 만들었던 잇몸에 이빨도 끼워넣습니다 이빨을 다 붙이면 잇몸의 겉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염으로 잘 가려줍니다 다음은 꼬리부터 시작해 등 전체를 덮는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꼬리 부분 두 조각은 단풍잎처럼 갈라진 모양으로 붙이고 이후에 있는 조각들은 하늘을 가릴 듯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추가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갑옷에 무늬도 박아넣어야 등만 봤을 때 화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가서 사람들 등근육 운동하는 거 보면 등근육이 예술적으로 도드라진 게 보일 때 일단 감탄부터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얘가 지금 등이 덮여있는 느낌이 새우 등 같긴 한데 새우는 이렇게 화려한 등이 없죠. 그리고 등에 빗방울 같은 보석도 붙여주면 등갑옷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은 어깨에 붙어있는 비닐갑옷부터 시작해 팔갑옷 전체를 만들 차례입니다 비닐갑옷은 타원형을 여러개 만들어서 생선비늘처럼 층계별로 쌓으면서 어깨 전체를 덮습니다 비닐갑옷 아래로 판금갑옷을 덮으면서 팔뚝 전체를 감쌉니다 하다보니까 팔에 붙은 갈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풍성하게 보충해주고 미리 만들었던 손가락 위로 갑옷조각을 붙여 손등을 덮어 나갑니다 손등도 다 되면 남은 팔 부분도 갑옷을 덮어 완성합니다 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갑옷이 다 되었으니 에나멜 페인트를 사용해 금색 갑옷의 느낌을 내줍니다 아무래도 명색이 갑옷인데 광택이 살아있으면 보기 좋겠죠? 다음은 마지막 모델링 작업인 머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통 하나만 있는건 심심하겠죠? 입에서 구름과 번개는 흘러나와줘야 와 간지난다 이 소리가 나겠죠? 3D펜을 사용해 구름의 지지대가 되어줄 프레임과 번개들을 만들어 입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기준으로 탈지면들을 붙이면서 흘러나오는 구름들을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흘러나가는 구름인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려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볼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고 눈치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작업하다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3D펜으로 수정작업을 하다가 고열 때문에 불타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구름도 한번 에어브러쉬로 도색하고, 아웃솔의 하반신도 신령처럼 푸르스름하게 칠합니다. 구름도 색이 다 되었으니 머리갑옷도 만들어야겠죠? 머리갑옷은 위턱에 붙어있는 이빨부터 시작해서 얼굴 라인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에 뿔을 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붙이면서 아웃솔의 뒤통수를 채워줍니다. 머리카락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마를 넓혀주고 그 외의 부분들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뿔과 눈썹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모델링 작업이라 했던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찐막이에요. 어깨방어구는 마른 모양으로 먼저 만들고 심플하게 선을 여러 개 만들어서 윗부분에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어깨에 붙어있으면 단조로우니까 등쪽에 물방 보석처럼 큰 거로 하나 박아주고 무늬도 넣어서 멋들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머리랑 어깨를 도색해주면 폭풍용 아우렐리온솔 완성입니다. 드디어 폭풍용 아우렐리온 소리, 아우, 이름도 이렇게 기네. 아우렐리온 소리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던 아우시니, 이렇게 스킨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우소을를 지휘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억 파리를 위해 이 스킨을 사려고 돈도 좀 썼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번개나 폭풍우 같은 이펙트가 포인트라, 처음 시도하는 이펙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연구과정 없이 바로 진행했는데, 제 눈엔 약간 모자라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은 번개 자체도 발광하고 입에서 나오는 빗줄기도 뭔가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작품의 퀄리티가 좀더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번개나 폭풍과 같은 키워드의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의 경험을 잘 생각해 고쳐야 할 점을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아직 어떤 걸 만들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볼리베어 빼고요 이전에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도치 않게 일정이 밀려버려서 영상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 작품이든 다다음 작품이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도 더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